안녕하세요 우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좀뼈 때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예전에는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뭐 토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블로그 알고리즘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올리는 콘텐츠를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알고 그것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유튜브나 블로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스타일이고 또한 그닥 관심도 없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일단 그냥 처음에 8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와 그냥 4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그냥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제 것만 꾸준하게만 올려가자 꾸준하게만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꾸준하게 올리니까 물론 한 1, 2년 동안 즉한 1, 2년 동안은 반응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유튜브 라고 하는 특성상 이제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관심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물론 영상에 대한 보급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기도 했고 또한 영상 기기에 대한 보급, 하드웨어에 대한 보급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보급, 그 업그레이드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영상 구조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해서 지금 정도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만 해왔었거든요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아니면 투청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특히 내가 올린 영상이 노출이 잘 되는 알고리즘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구독자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걸 알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있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올리는 콘텐츠 하나라도 꾸준하게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안에다가 어떤 때는 브이로그 올리고 어떤 때는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뭐 올리고 뭐 올리고 뭐 올리고 즉 이것저것 콘텐츠가 중구난방 섞이게 되면은 이채널을 도대체 뭐하는 채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그이 알고리즘 예전에 블로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알고리즘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요 예전에 블로그일 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이제 상위노출이라는 걸 시켜요 근데 그 상위노출이 되려면 여러가지 많은 알고리즘을 네이버에서 짰다고 합니다 그게 왜 짰냐면 네이버에 올라오는 그 포스팅이 진짜 그 사람이 직접 쓴 포스팅인가 그리고 또한 정보가 좋은 포스팅인가를 판별을 해야지만 이제 상위를 노출시켜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포스팅을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봐야 할텐데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그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이 포스팅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가에 대한 그 시간적인 여러가지 많은 포스팅을 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아이 블로그는 좀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는 걸 보니 좀 괜찮은 글들이 많은갑다 라고 해서 블로그 자체가 이제 저품질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되지 않고 이제 좀더 신뢰를 받는 무슨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블로그가 되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유튜브 채널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들 중에서 시청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청 시간을 보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시청 시간이 지금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0-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30-40% 정도가 대략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영상의 30-40%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제 아이 유튜브는 좀 그래도 괜찮은 영상 올리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시청 시간에 따라서 괜찮은 유튜브인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유튜브인지를 판단해서 이제 영상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 물론 상위 노출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해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영상인데 왜 자꾸 이런 영상이 뜨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정적인 영상이라든지 나는 항상 ASMR이나 아니면 좀 조용한 영상들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조금 정책상으로 바꾼 것 같아요 관심사 기반으로 내가 자주 보는 영상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ASMR을 좋아하면 다른 ASMR 영상들을 보여주자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관심사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라 예를 들어서 내가 ASMR 조용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소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구독자 수가 없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ASMR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쭉 보다가 어느 순간 얻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콘텐츠 내가 꾸준한 콘텐츠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콘텐츠를 얼마나 정성들여서 꾸준하게 올렸느냐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를 얼마나 꾸준하고 그리고 정성들여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 이 유튜브 채널이 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알고리즘이나 그런 정책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면 성장은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 알고리즘이 또 바뀌면 또 바뀌어서 또 그대로 또 하겠죠 알고리즘에 맞춰진 콘텐츠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콘텐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유튜브라든지 그런 블로그라든지 그런 정책을 따라가지 말란얘기예요 거기 휘둘리지 말고 거기 휘둘리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과 나만의 정의 그리고 나만의 알고리즘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좀더더 더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채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개인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만의 경험과 그리고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장하자고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